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어, dmz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이유는 어,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인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에 어... 공장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예, 얘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신이 오늘 가장 그 흐름이 좋았죠 어, 얘는 이제 세계 기독교 어이연 예, 통일 협회 얘가 이제 그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일신 석재는 그리고 코아스 파주에 어, 파주의, 어 공장과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36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보유하고 있고 크라운에티 홀딩스 자회사 아트밸리 어, 얘가 이, 이 연천 부근에 이제 100만 평을 부자, 어, 보유하고 있죠, 토지를. 대창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화공영 파주 쪽또 CI테크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천 쪽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어, 이와 관련된 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신 오늘 가장 어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 어 1, 2, 3분기 주당 14원을 벌면서 퍼는 97배입니다. 시가 총액은 어 이제 1,0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급등을 하면서 1,000억을 넘었고 어 코아스가 어 다음 이제 높은 상승률이었죠. 이 1,000억이 안 되는 가격대에 있는 코아스가 시가 총액은 257억입니다. 아주 어, 가볍죠 이렇게 어,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 실적은 이제 찍히지 않는 기업이고 어, 36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천억이 안 되는 수준이고 크라운이 오늘 2% 반등을 했습니다. 퍼는 9배 수준, PBR 0.39. 뭐 지주사기 때문에 어, 그리고 대창이 어, 퍼는 1배지만 뭐 일시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요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요. 이 시가총액은 600억대 그래서 대부분 상승했던 종목들 보시면 1000억원대 수준에 있는 종목들이 어, 상당히 이제 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자연환경은 좀 쉬어가는 모습, 어, 서희 마찬가지죠 CI테크나 뭐 이런 종목들 뭐 그렇게 그닥 큰그 변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간단히 어, 상승했던 종목 몇개 차트만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신 석재가 아주 가장 그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올 초부터 계속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어 많이 이제 어 오늘 차익 실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코아스입니다. 아 얘도 마찬가지죠. 뭐 일신이나 뭐 거의 비슷한 차트입니다. 어 연초부터 반등을 했고 어 윗꼬리를 오늘 길게 단 모습이었죠. 어 200일선까지도 돌파를 시도했지만. 어, 결국은 좀 어, 밀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주체는 어, 외국인이 좀 많이 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입니다. 얘는 뭐 8,000원대에서 4,000원 요 구간 안에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길게 큰 시세를 한 번씩 내 주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어, 이렇게 단타 치기에 아주 좋은 종목이 36이죠. 어, 다음은 크라운에트의 홀딩스입니다. 뭐 자회사가 연천에 뭐 100만 평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얘는 연초가 아니라 11월부터 살짝씩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급등을 한 이후에는 긴 꼬리를 여지없이 이렇게 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추세상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어 이렇게 외국인이 좀 차익 실현을 많이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시그네틱스입니다. 아 얘는 뭐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죠. 어, 하지만 그 어, 연초부터 어, 반등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CI테크